どうやするか 요강시키셨냐구요 야 a t 마 i 그 먹지? 응개 웃긴다 바로 먹어 브랜디 페퍼 하이 <웃음> 여기 도착하자마자 카메라 셔터가 제가 떨, 떨궈서 어 망가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고쳤어요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 가서 산책해보고 근처 한번 돌아볼까봐요 뒤에 합성 같아 합성 같아 저기 오면 와, 뭐가, 뭐가 비행기인가? 아, 날아간다. 세풀로 바다운 밥 하나 먹고 밥 드세요. 오. 뭐야, 배보야짐 <끝> 보관하는 거에 지금 케이지 맡겼거든요 이제 한결 편해졌습니다. 아, 잠깐만, 둘다 있어요. 쉿~ 둘다 왔는데 제철이 너무 심하시다. 너무 는데 개 많구, 사람 진짜 많다. <웃음> 마신 거냐? <웃음> 자, 물, 물 마시. <웃음> 역시. 처음 생긴 파리 친구다. <웃음> 아이고 뭐하세요? 아이들 아이빠. 나나 나. 우와. <나, 나. 웃음> <웃음> 어 아의 진압 아 귀여워 아 어, 너무 웃기게 생겼다 너무 어, 귀여워. 우와. 우와. 헉, 귀여워. 너무 아 귀여워 우와 관심 없어? 기 생겼네 귀여워 너무 이뻐 아 귀여워 큰인데 작은 게야 큰데 작은 게야 너무 귀여워 우와 페퍼만 해 그러니까 근데 다리는 아 귀여워 이름이 수두스인가 뭐야. 수두스. 아 예전. 내가 한게 그거. <웃음> 아 간식이었나 <간신? 신뢰물이었나> 보다. 안녕. <웃음> 아, <웃음> 간식. <간신가? 간신가? 웃음> 얘랑 찍고 싶은가 봐, 저. 너너너 너. No, no, no, no. 어. <웃음> 아, 얘 뭐야? 너무 귀여워. 이거 이거 알죠? 망국 공통. 이 손가락 망국 공통이거든. <웃음> 어머, 지금 또 등장했어 새로운 애가. 니가 아 페퍼야 친구 왔어 뒤에. 아니 이리 와. 가자. 가자. 이리 와. 가자. 아이 가자. 가. 아이고 재웠어. 싸... 오 유럽 보더콜리 등장했거든 지금. 페퍼야 저 친구 있다. 오여또 어, 왔어 여기. <웃음> 쟤도 똑같아 앉아 지키, 앉아 키지뒤 지루, 지루, 지루, 지루, 지루, 지 돌아 루 지루, 지루, 지루, 지 지루, 지이지이 지루, 지루, 지 He r he? he. Yeah, no. He's a he's a he's smart, but he's a little special and he he does what he wants. Oh, oh, oh, oh, oh. One year. One year. One year. <gasps> <laughs> oh. y e h Border collie. h h 우와, 너는 누구야? 우와 아, 내 간식 냄새 나서 아아 와, 너무 이쁘다 어, 나 가야겠다 어, 안녕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나 우리 애들 착해 Go. Oh, honey. Go, go. honey! Honey! Honey, go, go, honey, go! <laughs> oh, okay, nice to meet you! Nice to meet you. <laughs> We are doing <laughs> a short film, okay? Okay, okay. Dog, okay? Uh, walking just in front of this guy. okay, o a n d you have just to, to follow ah. and uh, like uh, you call uh, the. What, what's his name? What <laughs> honey what? Pepper. Honey a Black p e r Do you think they can uh, just uh, smell the guy? Or just, uh, you know, when you are walking? the d s t e u n e to e like, uh, 이게 바로 길거리 캐스팅인가요? 아 그러니까 이인 a y my name is k e yeah, n i k e n z i repeat k e n z i o 인인 t 지, 액션. i o n 어 하니 하니 지금 한 o n a c t 거 o 바뀌었거든요. n Action! a c t Okay? Okay. Good energy. Okay? 7,000원 정 아, 7,000원이에요? 6이었잖아요. 어, 그한 7,000원 만 어. 원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더 리터 커피라는 데를 가면 <웃음> 1터에 2,300원 정도. <웃음> 도입 크게 마시면 넘는. 청 근데 거. 얼음도 안 주잖아. 어, 얼음도 지금 뒤늦게 <웃음> 넣어가지고. 이건 나쁘지 않았어. 커피. 커피가 짜다. <웃음> 응. 그래도 어렵게 구한 아이스 커피라서. <웃음> 만족. <웃음> He <laughs> looks like my dog. <laughs> 야, 귀여워. Yeah, she a she's h e s years. years. 안안안 엎드려, 엎드려. 간식, 맞아? 어, 어. She doesn't like t h 지 해파스 정신이 이렇거든요. 해파 갖고 싶다. 이거 갖고 싶어?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어? 알았어, 알았어. 예, 알았어. 이거 갖고 싶대. <웃음> 너무 시끄럽게 생긴다. 너무 얌전하지? 한식 음 파리에서 느끼는 불맛 <웃음> 고양이 맛